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던 시절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중국의 황사가 한국으로 날아오고 핵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서해안으로 떠밀려오듯이 영향이라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구에서 3년은 우주에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시길 준비된 찰나 바이러스가 적절한 시기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해인시대 바다해 자에 도장인 자를 쓰는 해인시대는 옛날 부처의 지혜를 도장으로 찍어 만든 것이 해인사 대장경인데 이 도장이 바다와 같이 많다는 뜻인데 인터넷이 그러하기에 인터넷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악한 영향력은 찰나와 같이 빠르게 전파됩니다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겠지요 긴장에서 깨어나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아서 언제 생사를 달리할지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차곡차곡 사랑 바이러스, 지혜 바이러스, 자비 바이러스 등을 퍼뜨리는 보험을 드러놔야겠지요 축복보험, 백국명패보험 드는데 드는 돈은 무료급식봉사나 국제관광명소이자 세계연합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세계의 코어, 코레아 핵심인 한국메카를 만드는 등 인류를 전쟁 기아 환경파괴 핵등에서 뭐하는데 디딤돌 같은 역할로서 고스란히 옳고 좋고 온전하게 쓸 것입니다.